최근 뉴질랜드의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태평양 부리구리 지역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돌 2023년 개면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15분.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의 지진을 살펴보면 1월 26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0의 강진 발생. 2월 13일에도 역시 뉴질랜드 케르메덱제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4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6일에는 역시 이번에도 뉴질랜드 케르메덱제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강진 발생 시에 일본 도호쿠지역 특히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하여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뉴질랜드의 화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화산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활화산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는 도시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수십 개가 있으며 화산지대에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베이오브 플랜티 지역에는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활화산이 있고 그 화산지열 지대는 루토루아 지역을 거쳐 저도 영상에서 자주 다루었던 바로그 타우포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화산들에 대한 경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1886년 6월 12일 로토루아 근처의 타라웨라 화산이 폭발하여 한 마을이 화산재에 매몰돼 100명의 주민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1886년 뉴질랜드 북섬의 로토루아 근처에 있는 타라웨라 산의 폭발은 폭발력 지수는 5로 추정되며 이 폭발은 뉴질랜드에서 지난 500년 동안 가장 크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화산 폭발은 1886년 6월 10일 이른 시간에 시작되어 약 6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10km 높이의 화산재 기둥, 지진, 번개, 폭발음이 500km 이상 떨어진 남섬의 블렌하임까지 들렸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산과 주변 지역에 걸쳐 17km 길이의 균열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타우포 화산지대입니다. 타우포에서는 균열 화산대가 매년 8mm씩 동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타우포 호수는 타우포 화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타우포 화산은 거대한 중앙 화산 고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화산지대의 계속된 폭발은 조만간 일본에 큰 강력한 지진을 불어올 수밖에 없을 개연성이 매우 크며 물론 100% 일본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대만이나 미국 샌안드레아스 단층 아니면 칠레에서 대지진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2월 6일 보름달이 뜬 터키 대지진에서 시작이 되어 동쪽으로 이동을 하였으나 결국 최종 발사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뉴질랜드 혹은 그 주변 국가 바누아투 등의 국가일 확률이 높습니다.